영상일까? 궁금하지? 궁금해 궁금해 궁금궁금 궁금, 궁금, 궁금해 봐봐 응다는데응 <목소리> 장태리 장태리가 이러지 맨날 먹래왜 일지? <웃음> 그러잖아 아주 아주 이것저것 알지 그냥 궁금한 날 알았어요 엄마야 오등 응. 응. 응. 뽀뽀하세요 등 뽀뽀 등 뽀뽀하세요 등 저기 벽에 응. 붙이세요 아니 거기 뽀뽀하지 마시고 아니 아니 거기 뽀뽀하지 말고 등 응. 등이랑 벽이랑 뽀뽀하라고 응.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등이 등에 붙여 여기 등에 붙여 <웃음> 봐봐 p a 봐 o u do 붙 e 아 l m u l 봐봐 이 Muller? Muller? Muller? Muller? Muller? Muller? Muller? Muller? Muller? m u W.S. 창님이 응. 사탕복을, 사탕봉을 응. 능숙하게 다루는 걸 보니 해리는 사탕 요정이 확실함. 혜리가 진짜 사탕 요정이라고 생각하나 봐. <웃음> 대답해줘야 될것 같은데 사탕 요 진짜 사탕 요정인지 말해달래. 저는 사탕 요정이 아니라 장혜리라는어린이에요 사탕 사탕 요정 같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고. 그다음에 망치 이렇게 시장에망치장이 같은 이 사탕봉 같은 걸 가져왔어요 야, 그래서 음. 안에 사탕이 음. 있는 거 네. 하나 꼽아서 음. 콜레맛스로 정해서 먹었죠 네. 먹었죠 <웃음> 아 그럼 사탕 요정이 아니었군요 이제 솔직히 고백해 사탕 요정 아니라고 장일이라고 당일이야. 사탕 요정 아니에요 전, 저는 해리에요 <웃음> 분이 아니, 해리가 <웃음> 이랬잖아. 해리 테리가 그랬잖아. 어. 화이트데이 즐거운 화이트데이 되세요 했잖아. 음, 그더니 음, 그래라는 분이 해리 테리... 테리라는 뭐? 어 이름이 그래야. 이름이 그래야. 뭐. 그래라는 분이 해리 테리도 즐거운 화이트데이 되세요. 사탕 먹고 치카치카도 잊지 말고요. 이렇게 써놨네 고맙습니다. 많이 행복하게 지내세요 화이트데이 꼭 잊지 마세요 <웃음> 하트. <웃음> 하트한거야? 아, 다시 하트 한번 해줘 뭐 어떻게 미워할게요. 희한하게 하트했는데? 이름이좀 무서워 뭔데? 청상어 청상어? 바밤 어. 어! 이름이 청상어야 청이 빵빵 총말고 청 청청청바지에대청응 맞아 청상어 그분이 응. 이 삼촌은, 케일이가 너무 좋구나, 써놓으셨네. 써 그리고 하트가, 하트를 3개나 남기셨어. 개나 응. 저도 하트 드리겠습니다. 응, 똑같이 3개 준 거야? 응. 하나 더 줘. 다른 하트 줘야지. 뿅. <웃음> 뭐야, 그게. 뱅뱅 <웃음> <빙. 웃음> 너가 웃으면 입이 하트가 돼너 웃어봐 아니 그럼 입, 입 벌리고 웃어봐 흐이, 웃어 VVW 님이 어 이름이 VVW야 발음해봐 VVW 와 ABCD만 있네응 VVW 응 그분이 말도 잘해 해리 그러네 저는 어린이니까 그렇죠 아 그래 아기면 말을 잘못 하는데 어린이라서 말 잘하는구나. 순송리라는 응. 분께서 춤추향 노래 재밌어요. 그램. 고맙습니다. 근데 제목, 충치향농, 제목이 춤추앙 농 제목이 춤추앙 이 아니라 춤추향이 오겠네. 어떡하지? <웃음> 제목이 아춤추향이 오겠네요. 어떡하지? 제목이 엄청 기네요 다나 파올라 이름이 다나 파올라님이래 어 외국국에서 오셨나봐 이름이 다나 파올라라는 이름이야 영어로 응엄마 응. 해석해보니까 예. 오늘 생일인데 영상 선물 받았다 해리테리 영상이 선물이래 응. 너무 기분 좋대 응. 생일이었대 해리 응. 헤리 맞네 해리가 그랬잖아 화이트데이 3월 1 4일에 무슨 날일까? 했더니 생일? 그랬잖아 언니 다나 파울라님 생일이었네. 그러네. 응. 그러냐? <웃음> 해리 어떻게 정답을 맞췄네. 다나 파울라님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말하자. 다나 파울님 생일 축하드려요. 다나 파울라. 다나 파울라님 생일 축하드려요. 하트 하나 드리고. 뿅뿅뿅 뿅, 뿅, 뿅. 카우보이라는 분이. 하우! 응, 음, 카오고이 해볼까? 도구다, 도구, 도그, 카우고이? 음, 응, 음, 음. 음, 어떻게 그렇지? 도구다, 도구다, 카오고이 맞아, 말타가 나지 사람 남주로 한... 말해봐, 그러면 어? 남주로 말해 카오고이님이어방 선생님 작사, 작곡 실력은 날이 갈수록 일치, 월잡하네요, 그러네 이거 뭐라고 뭐, 무슨 뜻이야? 방 선생님이라고, 헉, 선생님이라고 부르네 방 선생님 유명하네 방 선생님 작사 작곡 실력은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하네요 라고 그러는데 무슨 뜻일까? 엄마한테 응. 댓글만 하는거 할까? 아니야 아닌거 같은데? 아니야 해리한테장모 <웃음> 방선생님 방선생님이니까 해리 씨? 해리 방글이잖아 아! 일취월장이라는 말이 뭘까? 일취월장 뭐냐? 무슨 뜻일거 같아? 몰라. 갈수록 수준이 높아진대 왜 높아? 응? 수준이 아주 너무너무 더 잘해진대 점점 네 근데 카우보이 음. 카우보이 사람은더 어떻게 말을지 모르겠어요 카우보이님 저는 카우보이가 아니라 집에 살고 있는 어린이에요 그리고 제 노, 노래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웃음> 디오니소스님. 안녕하세요. 어, 어 그런가? 디오니소스님이 아가들 손에 풀을 들고 있으니까 귀여운 토끼 같네. 근데 맛은 없지? 아저씨도 그래. 방선생님의 충치 잔소리 잘 들었어요. 또 방선생님. 유명한가 봐, 방선생님으로. 저는 방선생님이 아니에요. 혜택TV 혜리에요. 근데 너무 교훈을 많이 남겨주셔서 거기 댓글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리고 음. 그리.. 뭐라고 그랬지? 음? 아! 토끼.. 가 아니에요 전장애리 <웃음> 어린이 사람이에요 아 토끼인 줄 알았나봐 풀을뜯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손에 들고 있던 풀이 아니라 음.. 어떤 배추예요 <웃음> 근데 이름을 잘 몰라서 그냥 배추라고 했죠 풀떼기였나봐 풀떼기 풀떼기가 풀이 아니에요 아네 알겠습니다 먹는 거예요 네 하나 둘셋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트데이 잘보내세요 잘 화이트데이 네 음, 오늘 지났어 화이트데이 이제 곧 있으면 지나 다음엔 무슨 데이게? 몰라. 화이트 데이 다음에? 응. 짜장 데이야. 뭐야. 진짜로? 진짜? 그, 매, 매월 14일마다 응. 무슨 데이라고 무슨 기념일이 있거든? 짜장 어, 원래 2월 14일은 발렌타이가, 발렌타인데이가, 아 어, 하이, 여자가 하이. 남자한테 초콜릿을 주는 거였고, 응. 화이트 데이 3월 14일은 여, 남자가 여자한테 사탕 사주는 날이었잖아. 음, 네. 발렌타인데이 날 초콜릿 못 받거나 화이트데이 때 사탕 못 받은 친구들은 4월 14일에 짜장면 먹는 거야. 나 짜장면 먹을 왜냐면 초콜릿 못받못 받. 못 아니 사탕 받아 받으면 사탕 받아 받았으면 괜찮아 안 먹어도 돼. 나 초콜릿 좀받받 받고 싶었단 말이야. 화이트데이는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거야. 해리는 여자잖아. 뭐야? 뭐야? 근데 아빠한테 주라고 했는데 깜빡하고. 주는 줄 몰랐어. 내가 응. 그 사탕 가게 간다고 그런 거야. 언제 그래? 그러... 아, 그건 오늘이고 이그 발렌타인데이 예전이거든. <웃음> 짤짜리면 데이 때는 응. 해리는 안 먹어도 돼. 해 먹을 거야. 나 응. 말말잘 키우고 있어요. 안녕. 여주님 가야대말 잘.